저는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권남숙이라고. 처음에는 이게 그냥 작은 부실험, 말하자면, 작은 딱지 같은 생각을 해서 연고를 발랐는데, 거의 처음보단 또한해한해 한해 늘더라고요, 한 개씩? 그리고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별거 아니라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한 5년 지나니까, 이게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주위 사람들이 병원 가서 제대로 검진을 해봐라 그래서 일단 이제 신경외과를 가면서 이제 물어봤죠 의사선생인데 그 의사선생님이 보시더니 그거 베트남 갔다 오면 생기는 전쟁터에 갔다 오시면 생기는 병그거나 같은 거라서 자가 면역질환증이네 그래요 그래서 어머 자가 면역질환증이 뭐예요? 그랬더니 면역성이 떨어져 가지고 생기는 완치가 안되는데 그 소리 듣고 이제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게 가면은 곤쳤다 그러길래 기가 이제 번쩍 하는거야요나 가서 제대로 조직검사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갔는데 조직검사 한다고 뛰어서 딱지를 쬐고 그때부터 이게 썽이 난 거예요 발이 막더 붙는 거야 그래서 응급으로 전화를 또막 드렸죠. 발이 이상하게 더 부었다고, 걷지를 못하겠다고 아파서. 그랬더니, 오라 그러더라고요. 갔는데 또 항생제 하면서 이제 약, 이제 뭐 발라주고, 무슨 또 약을 주더라, 먹는 약을요. 그래서 했는데도 별호전이 없어. 이게 점점 더 번지는 거예요. 상처가 이제 진물도 나고, 막 이렇게 더 퍼지는 거예요, 이제. 안아물고 점점 더 커지는 거. 그래도 어떻게 거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맺으려고 한두 달을 계속 다녔어요. 그때부터 이제 직장 생활을 못한 거예요. 막 발이 막 어떻게 무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두달 동안 치료를 받다 안 돼가지고 저 그냥 갈게요. 그랬어요. 서류 다 띄어가지고 고맙다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저하고 잘안 만나보다 인사드리고 갔는데 그것도 예약 기다려 가면서 아픔 참으면서 갔는데 두번 가고 거절 다요. 오지 말래요. <웃음> 다음에 더 심하면 오라고 해서 왜요? 이나 낫지도 않았는데요 그랬더니 이거는 완치라는 게 없으니까 더 심하면 오라고 딱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참 난감하잖아요. 나는 이제 발이 상처가 아주 심각한데 와 가지고는 깜깜하더라고, 난감하더라고. 주저앉아 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또 누가 뭐 약국에서 채, 체질 개선식으로 해주는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도 가보고, 거기서 가도 일주일 잘 호전되거나 싶었는데 약을 너무 세게 주셨는지, 안 맞는지, 이또 팅팅 붕과 더. 청피반성 혈관염이란 거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저는 내 몸에 그게 생기리라 생각도 안한 거지. 그냥 작은 부실험인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한 달, 두달 지나니까 이제 호전이 되니까 어우, 되게 고맙더라고요. 와 이게 완치가 되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고 치료를 받던 거죠. 결과지 주니까 아, 변명은 맞네요 그러시더라고 혀, 처음에 혈관염이라고 그러는데 뭐 혈관염이 뭔가요 그때 혈액에 이제 뭐 염증이 있는 거라고 해서 정피반성 혈관염으로 나오더라고 요 처음에는 발이 참 가렵더라고요 한 부위가 가려워서 열심히 긁었죠. 긁고 그게 나니까 이제 가려우니까 손이 가잖아요 손이 가서 이렇게 긁었는데 그게 발갛게 조금 지나니까 빨개진 반점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이제 피부가 상하는 거였어그때 그게. 그게 나중에 되면 까매져 버려요 피부가 그리고 까매진 건그 이제 딱지가 아주 서서히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 다 떨어져 나가면 홈이 파예요 홈이 파면 그때까지 얼마나 아팠겠어. 작았을 때는 그냥 어, 상처 나면 딱지에 띄어서 우리 작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크, 부위가 커지니까 너무너무 아프고 이게 더욱 붓는 거예요. 그때더니 쇠살이 안 돋아나. 걸어 다닐 수가 없었죠. 제일 큰게 통증이죠. 부으니까 묶고 이게 걸어 다닐 수가 없으니까 약 복용하고 가을 여름 작년 여름에는 가라앉았으니까 그 지금 한 1년? 1년 넘었죠? 치료받으면서 한 6개월 동안은 계속 약 복용하고 그랬으니까 그때 이제 다나 수편이었죠. 완치가 거의 돼. 는데 일단 상처는 다 가라앉은 상태였어. 일단 내가 활동할 수 있다는 거. 걸어 다녀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상처 나고 보니까 정신은 멀쩡한데 내가 움직일 수 없다면은 참 난감하더라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도 지금이 이렇게 그 직장을 다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닐 수 있다는 게참행복하구나 하는 걸 느꼈죠. 이건 내 눈으로 봐, 겉에 상처인데 낫지도 않고 아주 심각한데 뭐 그만 나오세요. 더 심해지면 오세요 하면은 얼마나 더 심해지면 오라는 걸까 하는 실망감 그런 게참 크더라고요. 허무함과 두번 만나 뵙고 더 심해지면 오세요 하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낙담이 되더라고요. 그럼 내가 어딜 가서 병을곤칠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곤쳤으면 좋겠는데 이 어떻게 어디 가서 곤칠까곤칠 권칠 수는 있을까? 그 생각을. 안 그러면 이걸 잘라야 되나, 발을. 저는 그 생각까지 했어요. 정이 안 되면 내 발을 잘라야 되는 건가? 왜냐 하면 다른 데또 번질 수가 있으니까. 그 생각까지 했었던 거예요. 실망감이 엄청 컸죠. 제일 좋다고 하는 병원도 안 되는 거 있고 일반 병원에서는 이 한의원하고 거리를 두잖아요. 대체적으로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드는. 저 같은 상황이면은 낙담하지 말고 찾아 보면 얼마든지 건칠 수 있으니까 맞는 병원이나의 한의원이 있다는 거 좋은. 한약제든지 일단은 희망을 갖고 노력하면 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들하고 저는 운이 좋아서 진짜 여기 인연이 잘 닿아서 걸어 다니고 이러니까 그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말하자면 뭐 제2의 인생을 살수 있다는가.